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타라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동지예요. 어, 오늘이 동지 저녁인데, 제가 팥죽을 진짜 뒷담 많이 썼어요. 어, 오래간만에 팥죽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 여러분은 팥죽 드셨어요? 음, 역시, 파스 쪽은 동지에 먹어야 제맛인가? <웃음> 아무튼 음, 요즘은요, 네다섯 시만 돼도 해가 져서 추워요. 여기는 이제 또 오늘 또 추렁추렁 겨울비가 부슬부슬 부슬 내리는데, 참, 음, 뭐, 진짜 연인이 없으면 되게 되게 쓸쓸한 저녁이 아닌가 싶어.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에, 어, 걔는 지금 뭐하고 살까? 뭐, 소문을 듣지 않을까? 되게 잘 됐다는데, 어, 걔 그때 나왔는 내가 걔를 잡을 거고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지나간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나는 날이 아니었나 싶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날이 추워지니까 좀 생각이 나던데 나는 아무튼 그래서 어 저기 우리 쌤이 뭘 하려고 이렇게 어 저기 막 밑밥을 까나 그러실 거예요 어 오늘 주제가 주제이나 보니까 나도 밑밥 좀 깔아야지 그냥 곧바로 주제를 얘기하면 좀 우리 그 한국 사람 그 정서상 뭐 인심이 너무 없지 않나 아무튼 네, 뭐내 오늘 주제 내 말에게 딱 빠져서 밤마다 허벅지를 꼬집는 사람들 은위 네. 가야 내 말에게 훌쩍 빠져서 밤마다 허벅지를 꼬집을 사람 있을까요? 네 가슴보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컷 얘기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안 켜져 있어. 대박이다. <웃음> 자, 음, 이 동지섯 달, 이긴긴 밤,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허벅지를 꼬집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음. 아, 그냥, 저기, 뭐야, 허벅지 같은 거 꼬집지 말고, 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하고 나올 사람 있나? 내가 오 허벅지를 꼬집고 있어 너 때문에 하고 차라리 나타나면 속이 시원한 거 아닌가? 아니 인생 뭐 그렇게 길다고 하고 싶은 말 참고 보고 싶은 사람 보지도 못하고 아,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 그러다가 차이면 어떡해요. 뭐, 나는 솔직히 뭐, 차일 때 차이더라도 나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음, 그말안 하고서 후회하는 것보다 하는 게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웃음> 그럼 어떤 뭐, 액션은 듣잖아. 안 창피하냐고요? 뭐가 창피해. 사람 좋아하는 게 뭐가. 응.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막 미저리처럼 그러는 거 아닌데 싫으면 어, 오케이 하고 도, 돌아서면 되죠. 뭐가 문제야. <웃음> 아무튼 응. 근데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니까. 그렇지만 저기 막, 이 나이 먹다 보니까요. 가는 시간이 아까워. 굳이 그렇게 참고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 카드는요. 음,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왜요? 라고 하면 물론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희소식일 수도 있지. 여러분의 전 애인이 그게 남친일 수도 있고 전 여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마실 때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왜 떠나지 않겠어요? 후회가 되니까 떠나지 않는 거겠지. 어, 저기, 뭐,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아닌가. 음. 아, 그럴 거면 왜 헤어져갖고. 이 사람은요, 좀그 헤어진 이유나 여러분들에 대해서요, 좀, 음... 좀 진지하게 어, 궁서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어, 왜 궁서책으로 생각할까? 지금 이 사람은요.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아까도 그랬잖아.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 사람은 어,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 음. 이카드상으로 봤을 때그 어, 이승철의 그 노래 있잖아요. 나의 편안함은 바로 그대의 조 그거 같아요 음. 이 사람의 편안함은 여러분이었던 것 같아 음. 근데 뭐야 끝인가요 음. 후회만 남은 사랑딱이 어, 노래가 생각나요 이 카드에서는 어, 이 남자가 지금 이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를 수, 부르고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놓아지질 않아 어, 그건 왜 헤어졌대? 왜 헤어진 거야, 이 사람? 음. 왜 헤어졌는 줄 알지. 이 사람이 순간, 이 사람은 좀 욕심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바람기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야. 바람기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한번 바람 피면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아닌 거 알죠? 어 왜냐하면 바람을 펴도 용서가 가능한 바람이 있고 용서가 불가능한 바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용서가 불가능한 바람을 폈던 게 아닌가 음 그러면은 이제 질,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나에 대해 내 나에 대해서 실증이 나서 그랬던가요 아니면 내가 싫어진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어, 이 사람은 이 여러분하고 사귀면서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왔을 적에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 음그그 그 뭐지 무슨 영화에 보면 내 아내가 결혼했다. 어, 너도 좋고 너도 좋아봐 이런 거잖아. 이 사람도 그랬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 그 사람하고 둘 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어 이제 하나만 남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어그 어, 그 사람하고 있어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냐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있을 때 행복은요 깊이가 없는 행복이라 그래야 되나? 어막뭐 이제 마음의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있을 때는요 아늑하고 는그 그러니까 쿠션이 카 몸에 콩 묻히는 쿠션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되게 편안했는데 그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그그 그 사람은 그렇게 폭 묻히는 게 아니라 약간 겉도는 어, 겉도는 행복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음. 근데 어쩌면은 여러분하고 이 사람이, 어, 동상이몽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적에 여러분을 대한 사랑을, 어, 사랑하지만, 딴 사람을 또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버리고 간 거잖아요. 버리고 가든 놓고 가든, 버린 건 버린 거야. 헤어진 건 헤어진 거야. 만약에 이게 부부 관계라 했을 때는, 어, 헤어졌다기보다는 별거? 아니면 그냥 대화 대화의 단절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헤어지 만약에 연인이라면 헤어져서 각자 살겠지.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음, 그래서 살면서 이런 거는 절대 안 돼. 그런 거 그런 게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어떠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그런 거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도 있. 또그 사람이 겉, 비록 겉도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집착도 있고 나한테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진 않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일단 내내 내, 나한테서 떠나가는 것 자체를 갖다가 싫어해. 음, 그런 거예요. 다 붙잡아 두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한마디. 두 글자로. 두 글자로 생각해봐요. 음, 욕심인 거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둘다 되지 않았지 않겠나? 둘다 끝난 것 같다라는 거야. 음, 만약에 결혼을 했더라도 그 욕심 때문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내연녀잖아요. 왜냐면이 사람은요 그냥 차라리 그냥 흥청망청 술 마시면서 어, 순간 술에 취해서 음, 아, 소리 때문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나네 아무튼. 어, 그래서 이 사람도, 어, 관계가 다 무너진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을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하면요. 그렇게 진한 관계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가볍게, 가, 가볍게 가는 관계들은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하냐라고 봤을 때 글쎄요. 그렇지 않아.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좀더그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것들도, 어,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목표 자기가 해왔던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재 점검에 들어간 거 아닌가 점검에 들어갔다 해서 뭘 고치나 그것도 아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음 내가 어~ 한 행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깊은 생각이 들어간다 어 깊은 생각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어, 뭐 반성하고 그렇다라기보다는 아직 반성이나 그런 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일단 자기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의 현재 모습은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음.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 어, 내 사랑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쁘면 은 그래 뭐 마음에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쳐 그렇지만 그거 가서 발전을 하고 그거 갖다 키워나간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 흔들릴 수 있어 자, 잠깐 마음의 바람 왔다 갈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자고 그렇지만, 그거 갖다가 현실화 시켰을 때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지금 이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원데이 투데이 된 사이가 아니라는 라 거지. 어, 원데이 투데이 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의 헤어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많이 아파했던 게 아닌가. 어, 그런 걸로 보여요. 어. 자 그리고 둘의 사이가 불투명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한다 어, 여러분을 생각해요 여러분한테 가구는 쉽지만, 여러분한테 준 상처를 생각하면 쉽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발걸음 떨어지지 않고, 나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왜 이렇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냐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 어떤 카드는 리딩 하다 보면은 그냥, 어 뭐, 뭐 헤어져 놓고서 지집 들어들, 듯이 지집 드나들듯이, 빵! 문을 발로 차고 내가 왔어 하고 오는 사람 있어요.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못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자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안다라는 거야. 어, 빵! 문을 차고 내가 왔어 해도 될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응. 어, 이렇게 밤마다 허벅지를 꼬집고 어,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 있다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세상에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여서 사람 만나기 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어. 스치는 인연을 한번 놀아보자는 만나기 쉬울 수 있어도, 음. 마음이 맞는 사람은 만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라고 그러지. 소울메이트가 그렇게 쉽게 만나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안만안 만나, 안 만나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내 소울메이트인지 그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 사람들 그다, 그다지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은 못 돼요. 활동적인 사람은 못 되기 때문에 음. 막 이렇게 막 네, 그뭐 너저분 지저분하게 이렇게 막 바람을 갖다 막 되게 피는 스타일은 아니야 바람을 핀다 그래도 한 사람과 오래 깊게 그러니까 뭐 내연녀 하나 만들어 놓는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나쁘다라는 거는 갖다가 어~ 사람마다 달라 어~ 이이 이,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여자 찝적거리고 다니는 게 좋은 건지 어~ 좋다기 보다는 나쁜 건지 아니면 내연의 관계를 갖다가 오랫동안 길고 가는 게더 나쁜 거지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에 어 고르라고 라 하면 글쎄 둘다 고르기는 싫지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게 그냥 보통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요 이혼율이 50, 둘중 하나는 헤어진다는 라 거야. 이제는 이혼이 과거에는 이혼을 하면 은 동네 창피한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 왜 지금은 이렇게 이혼율이 높을까요? 라고 하면은요. 사람도 너무 많아지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 음,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한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의 욕심이라는 게그 욕심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우리가 그때 그 권태기를 맞았던 그 시점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고쳐야 되지 만약에 돌아가고 싶다면 그 시점에서 좀더 새롭게 나아가고 싶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다른 거야. 이 사람은 이거는 그냥 순수의 이 사람의 마음인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어, 그대는 어떠하신지라고. 어쩌면 이 사람이 음, 여러분한테 얘기하자고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응?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꽤 높은 확률로 왜냐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오는데 쪼무레기 카드가 나왔으면은 그거는 조금 어, 확률이 뭐 안되면 말고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재회로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말은 제가 안해요. 그냥 뭐그뭐 연락이 온다라고 해서 그게 뭐다 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좀좀 좀 진지한 대화를 갖다가 나누고 싶어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 하고 우리가 그 전에 놓았던 그 시점에서 다시 그 거기를 그그 끊어진 그 거기 시점부터 다시 이어가기를 어, 어 저기 막 어, 원한다는 그러한 대화를 갖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생각은 어떠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연락이 온다라는 거지. 음, 여기는 막막간보는 식으로 뭐해 이게 아니라 잘 지내 어뭐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뭐해? 잘 지냈어?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시간, 음, 뭐 우리 뭐밥밥좀 먹을까? 어, 밥 먹을래? 너 좋아하는 뭐 먹으러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어떠한 그 얘기를 할라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더 확실하 확실하다라는 거야. 그냥 얼추 얘기나 한번 해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누러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내가 만약에 이런, 이런 점이 있다면 어 그걸 갖다가 좀 잊어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에 대한 거를 갖다가 어좀 생각하면 안 되겠냐 라고 해서 어느정도 감정의 골을 갖다가 깊이 패인 감정, 감정의 골을 갖다가 메꾸려고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렇지만 뭐그 그게 뭐한 사람의 마음만 갖고는 되지 않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노력하다가 그뭐 그런 거 있잖아. 뭐지? 이 노력도 그래. 이 사람이 그 그걸 이걸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할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하다또 노력하다가 보면 왜 나만 노력해야 되지? 그런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사람은요. 생물이야. 마음도 변해 어, 아침 점심 저녁 온도가 다 다르죠 어 같은 여름이라도 온도가 다 다르고 같은 겨울이라도 온도가 다 다른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도 좀 기복이 생기는 게 아닌가 왜?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라는 나중에는 억울함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지 너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잘못은 나만 혼자인데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 여러분에 대한 그 포근함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지만 일단 어느 정도 그 만남이 지속 속되고뭐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면 이 사람 마음속에 그치 그런 게딱 들어온다라는 거야. 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한테 노력하면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노력을 안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두고 보는 거 어, 두고 보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다 하다가 나중에 뚜껑을 열리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너는 안 해야 되는데라고서 따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야, 따지지 말고 그냥 해. 어? 그냥 해. 저기 뭐 상처를 줬으면 어, 책임을 져야지 어? 뭐 그거 조금 뭐 얼마 했다고 왜 너는 안하냐그 치사하게 그거 따지고 앉아있냐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야 그거 했다고 지금 나한테 이래? 어, 그런 거지 어, 네가 이걸 갖다 천년을 했냐 만년을 했냐 어, 꼴랑몇번 해놓고서 지금 네가 나한테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때 네가 나한테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지 어, 네가 나한테만 상처 줬냐 내 가족에게 너희 가족에게 준 상처는 생각 안해이 그지 같은 자식아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원래요 남자들이요 그래 어, 남자들이 조금 그러니까 단순하다 그래야 되나 어단순 단순하기 때문에 그 순간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 넘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만 좋아도 헬렐레, 조금만 나빠도 헬렐레 이런다는 거야. 이 사람이 아무리 침착하고 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이라도요. 뭐 남자 아니에요? 어, 여자도 마찬가지지 여자도 남자가 조금만 사랑해지면 어, 돌아, 집 나갔던 내네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야 미안해하고 한번 안어줘봐 어, 또 헬렐레해지지 똑같은 거야 남자든 여자든 헬렐레해지는 포인트가 다르다 뿐이지 어, 헬렐레해지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암튼 여기서 보면 은그옛정 어, 때문에 여기는 약간 그치 좀 다시 어 다시 이제재회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 어, 다야 그렇게 쓰니까 많은 1번 카드 뽑은 사람들은요 재회가 음, 가능하겠다 약간의 어떠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는 안해뭐 이런 것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받아들여야지 뭐 그리고 이 사람도 뭐 괜히 어 저기 막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그래 내가 열심히 할게 하면서 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 근데 그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는 건 물론 여러분에 대한 사랑도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야 그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있으니 내가 가장 편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고 여러분도 이 사람의 어떠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쵸? 개차발인데 뭐 개츠 그지 개차발이고 승질 지랄 발광인데 받아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도 여러분이 개차발이고 승질 지랄 발광인데도 다시 돌아오고 싶다. 그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하면은요. 저는 그래요. 그 어떤 만남도 어느 정도 그치. 나를 가득 그러니까 사람을 팔은 안으로 굽잖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만약에 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불안할 수 있어. 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어.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 뭐 다시 돌아와서 얼마를 같이 있던 그게 뭐, 뭐 저기 막 뭐,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 갈 사람이면 가겠고 남을 사람이면 남겠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평생 혼자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평생 남든 아니면 어느 정도 남다가 다시 훌쩍 떠나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어 저기 막. 진정한 인연자, 마지막까지 인여, 가는 인연자는 들어오겠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봤을, 이 카드의 흐름상 봤을 적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노력하는 게 불안불안하다 하더라도, 이왕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라.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계속 노력하는 거 보고 불안불안하니까, 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갈등이 생겨. 내가 이게 잘한 것과 못한 것과 잘한 것과 못한 것과, 어, 왜냐면 아직까지 완전히 받아들인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어, 완전한 제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고민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음, 고민을 할수 있다라고 막. 근데 한 가지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 완전히 잊을 수 있나요? 이건 여러분 자신한테 하는 말이야. 응. 물어보는 말이야. 이건 여러분들이 더잘 알잖아. 응. 나는 모든 결정을 경솔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헤어지는 것도 만나는 것도. 응. 만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과거를 내가 저기 뭐야 우리 톡방에 우리 그 우리 그 가족들 이큰 가족들하고 한 얘기 중에서. 내가 산을, 이 산을 갖다 원한다면, 어, 산, 이산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산 속에 들어가면 뭐 이쁜 나무만 있어요? 벌레도 있고, 찐득이도 있고, 어, 모기도 있고, 다 있잖아. 어떠한 괴로움들은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라는 산이 좋다면, 남자하고,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산이라는 거지. 어, 도전해야 되는 거고, 어, 그렇지만 산은 나한테 뭐를 줘요? 기댈 수 있는 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그산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만을 이 산에서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왜이 말을 해주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갈등이 너무 많아. 만약에 이 남자라는 산이 필요할 때는 그산 안에 있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싫어. 난그 불편함 감수할 수 없어. 그러면 돌아서야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등 이 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범민 없는 인생 없고 갈등 없는 인생 없다라고 봐요. 남녀하고 남녀는 맞춰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똑 맞는 관계는 있을 수가 없어. 음, 여러분들도 이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완고해졌고 이 사람은 자기가 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고해진 거는 인정은 하지만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마당에 어, 나만 노력하다는 거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야. 왜? 아까도 말했잖아,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럼 1번 카드 답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정말 이 사람을 원한다면 불편한 작은 불편함은 감수해야 된다. 그것이 어, 사람에 따라서 작게 느껴질 수도 있고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산을 원한다면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맞춰 나가고 거기서 적응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문제를 맞춰 나고 가 적응할 나가기 싫다 그러면 나오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결정함에 있어서 좀. 심중해라. 어왜 그러냐면 여기 이, 여기 서두르지 말라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어, 얘기를 해주는 거고 주변 사람들 여러분한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봐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어떠한 뭐지? 음. 어, 판단할 때 옳고 그름 어느 쪽이 나의 행복에 더 가깝냐라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의 주변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 방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한테 한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리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매력에 홀딱 빠져서 밤마다 허벅지를 응. 꼬집는 사람은 누굴까 내가 네, 지금 이제 솔직히 이거 아침부터 틀어놓고서 찍는 건데요 어, 아침에 두통 때문에 1번 찍고서 이제 저녁에 지금 9시나 돼가지고 지금 2번 카드를 찍는데 지금 댓글 올라온 걸 갖다 보면서 찍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재회 <웃음> 싫다는 사람들 아 재회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응. 꼭 재회된다는 건 아니야. 응. 인연이 좀덜 끊겼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도 봅시다. 왜 제가 이 말을 왜 2번 카드에서 하냐? <웃음> 이유가 있어요. 생각을 해봐. 허벅지를 꼬집을 사람이 응. 유패가 많겠어요? 구패가 많겠어요? 그치. 뭐라, 나의 섹시함을 아니까 허벅지를 꼬집는 거지. 나의 섹시함을 모르는데 허벅지를 꼬집고 앉아 있겠냐? 라는 거예요. 암튼, 어디 봅시다, 여기. 음. 여기는요, 조금 그런 거 같아. 뭐, 뭐가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성격이 너무너무 센거 아닌가? 어 세, 성격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그 필터링이 잘안 된다 그래야 되나? 어 어떤 행동의 필터링, 언어의 필터링,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댕이의 필터링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 그때 기분이따다 그, 그, 팍. 팍 풀어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하냐 하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필터링이 안 되는 그걸 갖다가 조금 자기가 자제를 하려고 조금 애를 쓰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필터링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뭐 어떻게 되게 어떻게 벙치지 어, 재수 없어. 뭐저던게다 있어. 그래서 두번 다시 안 만나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그. 좀, 뭐랄까? 여러분하고, 어떤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서, 자기의 성격을 갖다가 조금, 음, 좀 자제? 어떤 개조? 뭐, 어떤, 대단, 대단한 개혁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성격이 대단하게 개조가 되려면요, 진짜 엄청난 쇼크를 먹어야 돼. 그래야지 개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성격이나 어떠한 그런 습관이잖아요. 어, 또한, 그, DNA의 영향도 있고, 그 습관과 DNA의, 그 피에 입력된, 유전자에 입력된, 그러한 성격을 갖다가 고치려면은, 진짜 엄청난 충격 아니면 안 된다는 라 거지. 이 사람은요, 어, 자기의 어떠한 단점이 뭔지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어, 좀 순화시키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 좀 여러분들하고, 어, 좀 진지한 난, 어, 대화를 나누고 나눌, 어, 나누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노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나름대로 이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해요. 음.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봐요. 그데이 사람이 누군데 이딴 노력을 할까? 음.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라 해요. 근데 그 노력이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겠고 어. 일단은 이 사람이 어떠한 뭔가는 시작을 했다라고 봐요.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 뭔가를 시작할 때는 항상 그렇잖아. 희망차다? 희망에 벅차다? 그치 여러분하고 진지한 사랑에 대화를 내는 그니까 사랑에 대화 혹은 마음에 대화 아니면 생각에 대화 어떤 가치관에 대한뭐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런 거를 저기 뭐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꿈에 부풀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름대로 좀 시나리오도 조금 짜놓은 게 아닌가 어떤 시나리오 우리 영화 보면은 거울 보고 연습하잖아 응. 그런 거 하이 섹시 오늘 뭐해 <웃음> 어 이거 너무 느끼한데 그러면 어 하이 섹시 어 이거 아 면서 혼자서 거울 보고 막 노력한다라는 거지 응. 근데 뭐음 응. 그래서, 그거가, 그,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만족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족할지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할까? 이 사람이 또 누군지 모르겠어요. 음 누군지 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9편지, 6편지 아직까지는 안 나와.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인맥이 조금 넓은 걸로 봐서는 인맥이 좀 넓다 좀 넓은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고 그랬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리딩에서는 어, 이 이후에 리딩에서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르잖아요 암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비중을 안 뒀었던 사람 그렇지만 여러분이 느끼기엔 참 유쾌한 사람이다 어, 적극적인 사람이다 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사람도 세, 어, 그뭐 겉으로 볼 때는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 저게 있는 것 같아. 그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도 생각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확실한 구도는 잡히지 않았다라고 봐. 어, 그 무슨 구도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할까? 어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화를 나누긴 나눠야 되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 그 전에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그게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나? 어, 생각도 너무 복잡해. 어, 머리가 속이 시끄러워. 어, 속이 시끄러워. 왜냐하면 한 번은 어, 뺀질을 맞은 경험이 있는 게 아닌가 싶네, 여러분한테.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맞아요. 여러분 생각에 어, 허벅지를 갖다 꼬집고 있어, 밤마다. 음. 좀 생각을 해봐야 누가, 누가 누구를 가누 뺀지 났나. 어, 뺀지 는그 사람이에요. 꼭 뺀지를 갖다가 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어떠한 뭐 그치 뭐 점심을 같이 먹어, 먹자 어먹 그랬을 수도 있고 같이 어울려서 술 한잔 하자 했을 수도 있고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한 no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면 노를 직접적으로 노는 안 했어도 이 사람한테 관심을 안 뒀을 수도 있다는 라 거지. 그로 인해서 여, 지금 이 사람이 머리가 복잡해. 왜? 또 그러면 어떡하지? 어 그때도 좀안 됐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한 번은 더 추라이를 하겠다, 어, 한 번은 더 시도를 하겠다. 어, 하, 딸랑 한 번이요? 라고 그러면 아 그냥 한번 추라이 한다는데 그 딸랑 한 번이겠어요? 어, 좀 이제 시도를 갖다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이다라는 거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뭘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서로를 알아가 보자라는 것 같아요. 서로를 알아가 보자라는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래. 사람들이 요즘에 뭐가 그렇게 급한지 알아가 보자 하는 있다는 거는 알아가보다가 이게 진짜 진지한 관계로 발전이 될지 안될지 왜냐면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하고 어느정도 소울이 맞는지 이런거를 알아보자는 건데 그걸 갖다가 무슨 어떠한 프로포즈나 어떠한 대시로 생각해갖고노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동상이몽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너와 내가 코드가 맞는지 안맞는지 알아가고 싶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노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어, 그 사람, 그래도 사람 그이 사람이 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내실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내실이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좀 비밀이 많아요 어, 말을 잘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서 노한 거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음 모르기 때문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보지도 않고 노하면 어떻게? 음 어떻게 어떻게 <웃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좀 알아는 봐야지 이 사람의 가능성 내가 못 못 알아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 어. 여러분이 만약에 노했다 그러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조금 답답했을 수도 있고 뭔 생각을 하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근데 바깥으로 나오는 말은 어때 어. 그니까 이 사람이요.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안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다르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본그 아웃사이드는요. 그냥 대외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요.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음.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라고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한번 정도는 더 한두 번 정도는 더어 여러분한테 그치, 어. 얘기는 해올 수는 있겠다. 근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이 계속 망설여. 음. 왜 그래? 아까도 말했죠. 이게 지금 보면은, 이 과거에 어, 여러분한테 한번 뺀찌를 어, 맞은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뺀찌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긍정적인 그 재수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다가가고 싶고, 여러분 생각에 밤에 허벅지를 꼬집으면서도, 음, 여러분한테... 숙 딱 다가가지 못한다. 남자답게 이거죠. 어. 그 친구 겉으로 보기엔 되게 명랑해요. 라고 하면 그건 겉으로 보이는 성격이고 실제는안 그래요. 어. 여러분도 여러분의 겉으로 보이는 성격하고 여러분이 그냥 친한 상태에서 알수 있는 성격이 따로 있듯이 이 사람도 다르다니까 음 그래서 어떻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음. 왜요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망설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 이제 어쩌면은 이제 어 어쩌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어떠한 사귈 준비 아니면 이성을 사귈 준비 이게 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뭐퍽 팩트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뭐 돈이 없어서 여자를 못 삼긴다던가 어쩌면 내가 준비가 되지, 되지 않아서 여자를 못 삼긴다던가 만약에 반대로 이걸 뽑은 사람이 남자라면 어 그 상대방 여자가 어느 정도 남자를 사귈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 다른 뜻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면은, 여러분하고 어떤 거리가 멀, 거리가 있지 않나.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망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롱디 같은 거는, 믿음이 좀 있어야지 되는 문제거든 그렇다 보니까 쌍방이 다이그먼 거리로 인해서 그게 하나의 장애물이잖아요 그 장애물 때문에 서로가 망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떻할 건데 음. 뭐 직업적으로 안 되는 수도 있지. 어, 왜냐면 뭐 직장이 뭐그거 멀리 가 있는 거면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도 여러분에 대한 아쉬움은 많다라고 봐. 아쉬움도 많고. 음,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이 상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음, 과거에 그 좋지 않았던 기억들 때문에, 어, 사람을 사귀기가 쉽지 않다. 이 사람이 겉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어떠한 그 비즈니스적인 이미지 자기 관리용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맞아. 어, 맞아요. 그리고 항상 연애가 그 뭐지,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았나?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만약에 다가온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가왔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 사람이 왜요?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 좋아해. 어 근데 그 좋아하는 게 어떤 좋아함이냐라면은 약간 동경 비슷한. 어, 왜 저를 동경한대요?라고 모르지 뭐. 그거 모를 수도 있나요? 그럼 모르지. 왜냐면 지금 이, 에, 허벅지를 꼬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지 왜 동경하냐라고는 그거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 사람이 왜 여러분을 동경하면 이 사람 눈에는 여러분이 이쁘게 보인대요. 이쁘게 음, 보이고 그리고 내가 찾던 여성상에 가깝다 그래야 되나? 어, 만약에 남성이 이 카드 뽑았다면 내가 찾는 남 어, 여, 어, 여성상에 가깝다. 그런데 왜? 라고 하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접근 방법을 모르겠다 왜 라고 한다면은 내가 과거에 어떤 아픈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한테 과거에 그치 푸대접을 받은 경험이 있다던가 어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데, 데, 잠깐만 이 사람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어, 꽤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음, 꽤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는 하나 최근에 가까워진 사람? 음, 최근에 가까워진 사람?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람인가? 응, 여러분인가? 이 사람이 여러,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여러분에 대해서 약간 실망스러웠다 그래야 되나? 응, 왜 실망스러웠는데? 혹시 뭐 여러분들이 뭐뭐 뭐 저기 막 다른 그 이성 친구들하고 좀 저기 막술 마시고 놀았어요? 응, 그럴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뭐. 뭐 뭐지 뭐 이제 호프집 같은 데 가가지고 어차피 다 임자 없어 또 어, 임자 없어 뭐 왕게임을 했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을 했는데 조금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거. 아니 왜냐면 너무 친한 친구들끼리라 보니까 그러니까 스스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혹시 이 사람이 그걸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올려다가 또 마른 걸 수도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열 받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의 여성상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밤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는 건데 어쩌면 그걸 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허파가 디벼지고 또 아무것도 아닌 사이잖아. 이거 아무 관계도 아닌데 거기다가 질투하기도 좀 우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어, 좋았다. 혼자서 실망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몰라. 응. 음, 잘 살펴봐야 누군지. 어, 여러분이 알수 있는 사람일 거야. 밤마다 허벅지를 그딴 이유로 꼬집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맞아 그런 거 같아. 어. 그런데 뭐 그러면 지가 거 지도 거기 가서 껴가지고 왕 게임 하면 되잖아. 응? 눈치 게임 하든지 눈치 게임 하고 별칙했는데 뭐 옆에 사람하고 뭐 황도 교환하기 뭐 이런 거. <웃음> 설마 황독했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수위가 있는 어 저렇게 벌칙을 한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들었었거 들었거나 어 왜냐면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그때 너무 재밌었다 어 걔도 왔었는데 그, 그 얘기를 이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걔도 왔는데 걔랑 누구랑 걸려가지고 그랬다 하하하 하고 웃을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사 이, 이 사람을 갖다가 아 그니까. 어, 어 마음에 두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 주책맞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로로든 이 사람 귀에 들어갔다라는 거야 어, 연말 연시니까 뭐 회식이든 어떤 친구들 모임이든 그런 모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모임에서 놀았던 게이 사람 귀에 들어갔고 이 사람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게 아닌가 왜? 왜? 어. 뭐 기분이 상했다 이거지 근데 그뭐 솔직히 기분 상해도 뭐 그거 어떡하겠어 지 여자도 아닌데 그걸 친구들끼리 조금 연말에 술자리에서 좀술 취하면 좀 과하게 놀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 여러분을 갖다 당분간 마음에서 못놀것 같아 음. 그냥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닌가 다가오지도 못하고 여기 또 다가오고 다가오고 올려다가 다가 올려다가 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잘 놀고 있는 걸 보고 실망해갖고 다시 못 따라오고서 다시 꾸겨져 있다라고 나와요 카드 상에서 보면 야너 그러다가 좀 있다 또 꾸겨진다 어? 지금 이제 모임 모임 장소가 이렇게 많은데. 어? 에, 계속 그렇게, 그, 러다가 이제 꾸겨진 상태에서 펴지, 펴지도 못한다. 나올 거면 후딱 나오든지. 좀 남자답게 좀어 좀 어떻게 좀 하지. 이러니까 모를, 모를 수밖에. 왜 연애가 성공하지 못하겠냐라는 거야. 이렇게 숨어서 몰래 사랑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앞에 드러내놓고 해도 될 똥말똥인데. 아니, 그렇습니까? 암튼,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좀 그래도 꽤 오래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가. 알, 알기는 알지만 어떠한 뭐 저점이 없었던 친구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짝사랑 비슷한 거 짝사랑까지라기보다는 그렇지 여러분을 갖다가 너무너무 알고 싶어한다라고 말해요 너무너무 알고 싶어하고 사귀고 싶다 만약에 어떠한 이상이나 소울이나 이런 것들 대화만 된다면 사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라는 거죠 네아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문리 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네, 매력에 홀딱 빠져서 응, 밤마다 허벅지를 꼬집는 사람은 내기 누가 난 매력에 홀딱 빠져서 밤마다 허벅지를 꼬부, 꼬, 꼬, 꼬집을까요? 오, 이 사람 뭐, 여러분한테 잘렸어요? 그런 것 같은데? 어, 여러분한테 잘린 사람, 음, 잘린 사람 중에서 좀 뉴스 트 한번 뽑아봐요. 어, 언 그, 여러분한테 잘리고, 아, 인생 더덥다. 인생에 쓴 잔을 마신 사람이 있나? 음, 생각나는 사람 추려봤어요? <웃음> 어. 삼, 그 인생마다 이런 사람을 한두 사람씩 있어야 그래도 살만 나지 않습니까? 어떤 살만? 아싸 나 아직 안 죽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나 때문에 허벅지를 꼬집고 좀 있어주면 참 좋죠. 꼭 내가 그사람한고 사귀어서의 문제가 아니잖아.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동물이거든요. 어떤 경우로든 누군가가 나, 내가 좋아서 허벅지를 꼬지고 있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 아니니까 어, 매력이 있다는 인정. 매력이 있으니까 꼬집는 거겠지?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음, 그래, 이제는, 어,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야, 어, 이제는 내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때야, 라고서, 뭔가 마음에 자기, 어 자기 나름대로의 다짐, 가고, 결심, 뭐, 이런 게쓴게 게 아닌가 싶어. 음어 근데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그거 있잖아요. 이, 이 사람 보여요? 음, 지금 딱 그래 음, 난 결심이 섰어 음, 그래 이제는 내가 어, 저기 막더 이상 이렇게 마음으로만 있기보다는 이 마음에 든 것을 꺼내서 보여야 될 때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 때다 끝까지 들어요 그러면서 안 움직여 그게 더 황당한 거야 어. 결심은 나, 내가 이제는 나아가고 움직일 때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못 움직인다 이게 되는 거죠.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솔직히 내 마음을 전해서 어, 내 마음을 전해서 뺀지 맞을 확률도 없진 않잖아. 어. 예, 그런 거예요. 그왜 그러냐라고 하면 옛날에 그 누, 아 저기 뭐 어저께 무슨 쇼 프로그램을 해서 봤는데 무슨 쇼프로그에서 램 봤냐면 은그 와이프가 되게 그 대학교에서 최고로 이쁜 여자가 자기 와이프래요 어 근데 그 와이프를 갖다가 근데 이 사람은 키도 크지도 않고 뭐인물음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미인을 차지할 만한 그 비주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키도 작고. 어 근데 이 사람이 그 미인을 어떻게 얻었냐라고 하면은 한결같이 어 키도 작은데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이 여자가 이이 이, 이 여자를 귀찮게 굴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여자가 이,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그 자리 있어줬다라는 거예요 어, 아무 묵묵하게 어, 그래서 5년 만에 어, 5, 6년 만에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요 어, 내가 왜이 말을 하냐라고 하면 은 이렇게 마음에만 쥐고 있고 뺀지 맞을 게 두려워서 마음에 다 쥐고 있으면 어, 이게 실현이 가능할 꿈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어, 왜냐면 사람은 연애도 타이밍이야 타이밍, 이 사람한테 타이밍이 오고 있는데, 이 타이밍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어, 또 이렇게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꾸겨져 있어야 돼. 어, 나중에 이거 꾸겨진 거필름면 대리미도 아무리 눌러도 안 펴져. 너무, 너무 심하게 꾸겨지면. 어, 인생이 이렇게 꾸겨질 수 있다라는 거야. 빨리빨리 펴야 돼. 빨리빨리 피고, 어, 뺀찌 맞으면 또 도전. 뺀찌 맞으면 또 도전. 어, 그, 저기, 뭐그 배우처럼, 그냥 키다리 아저씨가 되면 언젠간 나한테 온다라는 거지. 왜? 왜 그럴까? 여자들은요. 그런데 감동먹어요. 어, 마음은 처음에는 거절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내, 내가 내 필요할 때 키다리 아저씨처럼 있어주면 감동먹는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마음은 이렇게 정해놓고서 왜 이렇게 하고 앉아있냐 이거야. 지금 기회는 오고 있는데. 어, 아 내가 너무 열변을 토했나요? <웃음> 답답해서 그러지 카드를 1등 하다 보면 답답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맞아요 운명의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어 어, 타이밍이다 지금이 때다 지금을 어, 지금을 공략해라 왜 연말연시고 좀 분위기상 누군가가 있어야 될것 같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센티해질 때란 말이야 밤은 길어 어, 밤은 길어 그러니까 지금 공략해야 된다고 이렇게 카드가 알려주는데 왜 주저앉아 있냐고. <웃음> 왜왜 왜 주저앉아 있을까요? 왜 이유가 있겠지 주저앉아 있는데는 주저앉아 있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못 마땅해요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도 주저앉아 있지만, 음, 자기도 지금의 기회란 걸 알고 있지만, 어 이렇게 주저앉는 자기 자신이 어, 한심하게 느껴진다라고 그런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용기가 없다. 어, 용기가 없다라고 봐요. 음, 왜 용기가 없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음,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갖다가 꾸준히 보인 사람이 아닌가 싶어. 어. 그런데 어, 벤치를 계속 맞은 게 아닌가 조금만 더 해봐 어, 아깝잖아 입대 권 노력이 어, 이 사람이 노력을 안한건 아닌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렇게 계속 앉아만 있는 거야 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못 얻으니까 어, 마음을 못 얻으니까 계속 앉아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이게 과연 이게 나가리가 되는 폐인가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자,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어디 봅시다 아이고 씨 <웃음> 이 사람이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노력하면 뭐하나. 결국 그녀는, 어, 그녀는 이뻤다. 어, 그래서 슬펐다. 어, 딱 이거예요. 그녀는 너무 예뻤어. 그래서, 어, 그래서 난 슬펐어. 이거예요. 다가가지도 못하고. 음.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허벅지만 꼬집고 있지 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슬픈 마음을 갖다가 혼자서 달래고 있다 어, 뭐 술을 좋아하면 술을 마시면서 크 인생 어, 어, 니나노 딴 사람들은 니나노한데내 인생은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고 술을 못 마시면 어떻게 해요 방구석에서 같이 놓 보면서 크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암튼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왜이왜이 왜이 사람이 방구석에 있겠냐라는 거야. 이 사람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은 못 돼. 음, 활동적인 사람은 못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이 사람은 그런 거 있어.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혹은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남자라고 하면 이 남자 그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 막 거짓말 치고 뭐 하고 그럴 그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 이 카드 리딩으로 봤을 적에 그리고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음, 재미가, 없, 재미가 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 다가가려고 노력해도, 여러분의 호응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응, 음. 그래도 사람이 그 아재기그라도 이렇게 좀 때맞춰서 좀 날려주고, 참. 아이고 애쓴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재개구도 진짜 들으면 웃기고 재미없자아 웃기지도 않고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진짜 실소가 나오게 만드는 아재개구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 노력을 좀 조금 더 하면 될까 워낙 재미가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나 암튼 이 사람은요 고, 에, 고지 곧대로인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야. 고지 곧대로 그래서 어, 재미도 없고 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가갈 때 이렇게 보면 어,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 맨날 노 딱지를 맞았던 게 아닌가. 다가가긴 갈것 같네. 음. 어, 좀 지치고 내가 뭘더 하리요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심기일전에서 여러분한테 한발더 다가가려고 노력은 하지 않겠나. 와 노력이 가상하다. 어, 노력이 가상하다. 음 근데 또안 됐나? <웃음> 다가갔는데 또안 됐나? 그래서 여러분 저기 뭐 내려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되나 뭐 그럴 수 있,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는 키다리 어, 아저씨 그만하자 그럴 수도 있어. 어, 이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서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애써줬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게 애써준 거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 성격상 이사람좀 재미없는 성격이잖아요 어, 그래도 이 사람 나름대로 참 열심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수발을 들어줬던 게 아닌가 싶어 응. 카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드 이렇게 좀 내용을 들어보면 아 이쪽이 나겠다 싶으면 아 여기 있고 저쪽이 나겠다 싶은 조기에 왜냐하면은 이게 어, 보면은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어, 3인칭으로 하기 때문에 나 나와 너가 바뀔 수 있어요. 음. 자 어디 봅시다. 음. 아, 왜요 선생님? 여러분 내가 이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누군 줄알 거야. 어 여기까지는 아리까리 했어. 어 여기까지는 아리까리 했어요. 내가 쫙 지금 저부터 말하면은 여러분이 아그 사람 그럴 거예요. 어. 혹 어쩌면 여러분이, 어,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 있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을 가진 게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다, 라고 봐요. 꾸준하게, 어, 뺀찌를 맞고, 어,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떠한 뭐 남친이 생겼거나, 마, 만약에 나, 뭐 여친이 생겼거나, 남자가 봤으면 여친이 생겼고, 남친, 하여간, 여친이 생겼거나, 남친이 생겼거나 했을 때, 도이 사람은 꾸준히 여러분을 좋아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음, 누군지 주위에 살펴봐. 어. 그랬는데. 하... 이걸 좋다 그래야 돼 나쁘다 그래야 돼 남친 여친이 새겼는데도 이 사람이 마음을 갖다가 어 그에 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때가 온게 아닌가 여러분이 시련을 당한 게 아닌가 그래서 때가, 와, 때가 왔기 때문에 그대 이때다 하고 다가갔는데 여러분한테 또 뺀지를 맞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뺀지를 맞았는데도 전에 맞았을 때하고 지금 맞았을 때하고는 또 달라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은, 이 사람이 입대껏, 입대껏 여러 분을을 위해서 이, 헌신을 다 했다고 봐. 근데, 아, 선생님, 헌신, 무슨 헌신이에요. 아, 진짜 귀찮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뭐 하나 시키면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아, 정말. 하. 또 뭐라고 그러면 삐져가지고요 그러니까 또 아는 처지에 어 저기 할수 없어 갖고 저도 솔직히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야 각자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고작 나한테 요만큼의 마음도 못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좀 서러운 마음 어, 서러운 마음도 들고 섭서, 어,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밉고 그런 마음들이 좀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만 남잔데도 아마 울먹이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 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막 이런 거. 응, 뭐 여자라면 물론 당연히 울먹이면서 얘기했겠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만큼의 마음도 주지 않냐? 어, 근데 솔직히 그래, 뭐내 언제 해달라 그랬어? 어, 내가 언제 좋아해달라 그랬어? 지가 이렇게 좋아해놓고, 왜 나한테 지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징징거리냐고 징징거리기는. 음. 근데, 그래요. 이게 좀, 그래. 이, 저기, 이, 분아 응, 이분아. 징, 그, 저, 몰라준다고 해서 따지고 그러면 안 돼. 왜냐면은, 음. 좋아해달라 그런 적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냥 좋아해 줄 거면 꾸준히 기다려 아저씨 하면 언젠가 마음에 돌아와.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노바디노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본인이 좋아서 한것한 한 건데 그걸 상대방한테 이 삐죽삐죽 내밀면 쓰겠냐고 그러면 안 되지. 암튼 음.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밤마다 허벅지를 꼬집고 있어. 응, 음, 꼬집고 있다라고 봐요. 어디 봅시다. 입 비죽 비죽 내물지 말고, 음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갖다 진짜 참 아끼는 것 같아. 여러분을 정말 너무너무 아끼고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길래 이렇게 꾸준히 아끼는지. 물론 서럽고 여러분들 때문에 입이 비죽 비죽 튀어나오고 가끔은 못 아, 알아주지 않으니까 하늘을 보고 눈물 찍 어, 팔로 꿈치로 눈물을 찍 흥치면서. <웃음> 이럴 수 있어. 어, 이럴 수는 있는데, 마음은 한결같다. 어, 왜내 마음을 돌아봐 주지 않는 건데, 않는 건데,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한테 해바라기다라고 봐요. 어, 선생님, 저는 솔직히 누군지 알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솔직해요. 선생님, 제 마음이 안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어, 그럴 수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요, 성격이, 어. 어, 뭐 이렇게 해바라기이면서 조금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서 좀 털털하고 그러면 그래도 마음이 갈 텐데 이 친구는 그렇지가 못해요. 어, 말이 없 말이 진짜 너무 없을 수도 있고 재미때가리도 없고 어,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말을 갖다가 시켜도 자기가 어... 공감가거나 자기가 원하는 얘기였을 때는 대답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면 대답조차 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 저기 막 여러분들이 싫다 그러는 그러는 건데 이 친구가 그거 갖다가 모른다는 거. 근데 여러분 자기 성격은요 자기가 어떻게 안 돼. 고치, 어, 고친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야.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무슨 시로 고치겠냐고. 그건 안 되는 거지. 응, 안 된다라고 봐요. 그냥 이 사람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든지, 음 응, 아니면은 그냥 같이 가기 힘든 거지. 이 사람도, 이 사람도요, 여러분한테 또 뺀치를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지. 이제 너좀 그만해라고. 어, 그런, 그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지. 그러나, 응 음, 그런 너한테 줄 마음은 없어라는 그 어, 그런 거 그런 말도 들었을 수 있겠고 그러나 이 사람은요 어, 이 사람이 바라는 여성상이 여러분이 아닌가 어, 마음을 내려놓지는 않을 거예요 또 기회를 볼 거야 벤치를 맞았지만 또 어, 이게 도대체 뭔가의 집착인가요라고 보면은 어, 어느 정도 집착도 있다라고 봐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입대 껏 여러분들한테 쏟아 마음을 쏟아보았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회수 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음, 하루아침에 될 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여러분한테 마음을 품어왔기 때문에 이 마음을 돌리는데도 그만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어, 아무튼 그리고 이게 보니까 모르, 영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자주 볼수 있는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이미 친구라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 계속 어,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좀 재밌게라도 하면 좋을 텐데 재미도 진짜 더럽겹다 어, 맞아요 어. 어, 처음에 여러분을 좋아했던 마음이 이만큼이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만큼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내려놓지 않을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 사람한테 마음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미 때가리도 없고 어, 그냥 뭐해꼬지하지 않잖아. 어, 너내 마음 어,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지 않고 나, 나만의 사랑인데 이건 이 사람은 나만의 사랑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어 굳이 또저기 하기로 또 힘들어. 왜냐하면은 이게 이 여기서 마음에 내가 마음이 없는데 얘 정성을 봐서 뛰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더큰 상처라는 거지.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정성을 이 사람의 정성 때문에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이 사람하고 진짜 어, 좋은 관계를 오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들어줘야지. 그냥 너무 나한테 나만 바라보니까 어, 어,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니까 좀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 음. 그럼 여, 여기서 보면은 이, 사, 이 사람의 사랑이 잘 된다는 말은 그 어디 거의 어디에서도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응, 아직까지는 나중에 뭐한달두달 달 뒤에 아니면 6개월 뒤에 1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고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사람한테로 흘러가고 있다는 라 말은 안 나온다 라는 거야. 그래서 자 오늘 주제에 맞게 밤마다 허벅지로 꼬집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거야이 사람은 꼬집은지 오래됐다라는 거죠. 아 이거 이제 감독이라서 그런가 해묵지 오래꼬집도 안 잴게네. 아무튼 3번 카드 내용 들고 오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펼치고 나고 여러분들을 여러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마다. 음, 내 생각 때문에 허벅지를 꼬집는 사람은 누기? 어디 봅시다. 허벅지를 누가 꼬집고 앉아있을까요? 주변에 바람둥이 하나 있어요? 어, 주변에 있는 바람둥이인 것 같은데? 어 바람둥이가 여러분의 매력 때문에 후, 빠져가지고 미칠라고 한다라고 봐요. 바람둥이가 아니라면 뭐, 뭐지? 어, 바, 만약에 바람둥이가 아니라면 어, 조금 나이 차이가 있,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나이 차이가 있, 있어 보이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 어린 친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있는 거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음. 아니면은, 어, 고리타분하거나 고지식한 사람, 음. 그리고, 어, 가진 거는 그닥 없을, 그, 가진 거는 그닥 없어. 그리고 제주도 별로 없어. 근데 뭐는, 뭐 하나 있어? 어, 뭔가, 어,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그, 중개업 같은 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라고 하나? 어, 중개업, 음. 중계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 회사나 어떤 그 거기에서도 어 그치 무슨 부서와 부서나 뭐 어떤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어그 사람 직업 굉장히 좋은데요 뭐 그런 것을 이제 M&A 있잖아 회사와 회사를 병합하는 걸 중계하는 그런 거어 그러 중계하는 게 없고 부동산 중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 우리가 모르는 하여간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와 회사를 연결. 만약에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회사와 회사 아니면 뭐 그치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담 있잖아요. 어, 무슨 부부의 사이를 연결해 드립니다. 어, 바람난 남편 잡아드립니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어, 상담해서 속닥속닥속닥해갖고 자세 잘 달래서 보내고 뭐 그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음, 주변에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지. 음. 뭔가에 뭔가를 연결해주는 고리, 고리, 연결고리의 직업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 음, 이 직업상 또 인맥이 또 많을 수도 있고,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이성이 많이 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진짜 교회 오빠일 수도 있고, 어, 교회 뭐장로님이다뭐 이럴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어. 근데 인지도에 비해서 돈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많다 어. 이름만 되면 다 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아하 왜요 라고 하면 근뭐 솔직히 이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잠못 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분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 어, 여러분한테 찝쩍 찝쩍 되는 사람이다라고 봐요. 음왜 응.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인자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뭐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아. 근데 좀 찝쩍 된다 여자들한테. 그리고 어 저기 막. 그 너무 믿지 말아요 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 이 사람은 직업상, 어, 직업상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직업이 몸에 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솔직하지 못한 게 원래 이 사람 캐릭터기 때문에 이, 이 사람의 직업이 딱 매치가 됐을 수도 있고, 어, 꼭, 뭐, 저기, 막, 결안이냐, 어, 결안이냐, 어, 결안이냐, 달기 면전냐결혼 결안, 어, 결안이 면전냐그 차이인 것 같은데, 암튼, 뭐, 뭐가 먼저든, 어, 저기, 막, 중요한 건딱 하나다, 이거예요그죠 어, 사람을 잘 속인다? 어, 사람을 잘 속인다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한테, 뭐, 어, 이 오빠 한번 믿어봐! 뭐, 면서 탁! 어, 오빠 여기 넓은 가슴에 한번 기대봐! 그래도 믿지 말라고. 어. <웃음> 넓은 가슴은 개뿔. 어. <웃음> 저기, 뭐, 이거 뭐지? 만약에, 응? 어? 만약에 저기 뭐지? 그 상황이 열치 않으면요. 어, 버리고 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지 말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 음 동네 방네 모르는 여자가 없을 수도 있어. 음, 동네 방네 모르는 여자가 없을 수도 있어. 예, 예, 예. 모르는 자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잠못 잔다 그래도 짜증나. 그치? 여러분도 철벽 치겠지. 어. 나 같아도 철벽 쳐. 재수 없잖아. 어. 왜해필지 다른 사람 없나? 여러분 다른 사람 없어요? <웃음> 음... 이이 이 카드상 봤을 적에는 어, 남자가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어,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이, 저기 막또 그, 저기 막 이게 다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 한 사람인데 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때로는 뭐 상남자인 척뭐 어, 그렇게 하고서 실질적으로 까봤더니 어, 저기 막 뭐지 그런 거지 아주 그냥. 어 그, 재물의 눈이 먼, 어 돈의 눈이 먼 인간일 수도 있고, 음. 돈 많은 여자의 뒷공무니만 줄줄, 능력 있는 여자의 뒷공무니만 줄줄, 따라드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나오는 남자들이 다, 어,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 연나도 있고, 여, 여러분 되게 인기냐라는 거지, 어, 그리고 마초맨도 있고, 어, 상남자도 하나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또 뭐지? 어, 저기 막 경제적으로, 어, 뭐 과장님? <웃음> <웃음> 총각과장님일 수도 있고, 암튼, 어, 내가 이제, 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인기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왜 내가, 이, 아까 그 사람을 갖다 얘기했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 그,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많은 남자들은 이게 허벅지를 꼽을, 꼬집을 정도는 아니고 이거 허벅지를 꼬집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은 허벅지를 안 꼬집는데요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좀 그래도 좀어 상식적인 사람이 아닌가 어 그러니까 허벅지를 꼬집 보다는 자기네들 갖다가 좀 어필하려고 그러겠지. 어 그리고 좀 상식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겠지. 근데 저저이 사람 이 사람은 좀 비상식적으로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아저 눈빛도 느물느물한 게 아우 너무 느물느물하다. 음 느물느물한 게 느껴져요 나한테. 어 그래서 그래. 어.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것 같아 저 사람이 <웃음> 여러분들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면. 자 어디 봅시다. 그 사람은 요 솔직히 아니에요. 어, 아니라고 보고 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좀 빨리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여기 그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남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나와. 그죠? 그렇죠. 어. 그런데 이게 모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남자가 많이 나온 거에 비해서 부연 설명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게 다한 사람이 아닌가. 왜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이 어, 여기 이, 여기 나오는 이 캐릭터는 이 사람의 내면이고 여기 여기 나오는 이 캐릭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외면이라 는 거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캐릭터는 무엇이냐라면 고하 여러분. 한테 다가가는 게이 생긴 거는 이렇게 느물느물하게 생겼잖아요. 어, 다가오는 게 너무 뭐다, 그렇지? 어, 저기 막좀 경박하다, 어, 좀 뭐지? 깊이가 없다? 어, 그리고 또, 그 뭐냐면, 무게감 없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거절을 한게 아닌가. 거절을 했으니까, 뭐, 거절하면 노하냐. 그것도 아니야. 왜 노, 노했는데도 왜 그래요?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의 어떠한 커리어나, 어, 커리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생활력에 너무 매력을 느꼈다라고 봐.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이 캐릭터는 내면과 외면 이런 것이고 이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은 이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이것이 뭐냐 라고 하면 은이 사람은 그 누구도 어. 깊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음,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거나, 자기를 떠받들어 주거나, 아니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만, 어, 마음을 갖다가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마음조차도 깊이가 없다. 그럼 깊이가 없으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갖다 사랑하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사랑, 생활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거북이가 천천히 걷잖아. 걔는 뭐, 달릴 줄 몰라가지고 천천히 걷어. 걔는 아무리 달려도 거기에요. 어 근데 이게 바닷가 보기 육지 나오면 되게 느리잖아 요 바다에 가봐봐 되게 되게 빠르지 그런 거야 이게 이 사람의 그 색깔이라는 거지 이 사람의 사랑하는 색깔 살아가는 색깔이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음.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노할 거잖아. 음, 어차피 노할 거다라는 거.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안 좋아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안 좋아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은 굳이 어, 이런 사람하고 사귈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아요. 굳이 이런 사람하고 사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은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뭐 하러? 어, 여러분들 책임감 있죠? 어, 그, 그, 그, 책임감이 있, 있으면서 경솔하지도 않아. 어, 경솔하지도 않고 자기 직업 뚜렷해요. 그런데 뭐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도 또뭐 그렇게 뭐 저기 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갑다 하고 말 사람이지. 어, 이, 이 사람 누군지 알 거예요, 아마. 음. 여러분한테도 아마, 뭐, 뭐, 밥, 밥 먹자는 둥, 뭐 하자, 뭐 하냐는 둥 하고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게 조금 외롭고, 그, 그, 쓸쓸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 그거 있잖아. 나와의 그, 그, 뭐, 저 경제? 아니야. 나와의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그, 그 뭐라 그래. 나, 나와의 싸움, 맞아. 내 자신과의 싸움? 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내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내가 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다 하더라도, 어, 기대고 싶다 하더라도, 진짜 내가, 어, 진짜 내, 내 인생을 갖다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모를까? 어, 아무리 내가 외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아무한테 나는 가지 않을리다라는 어떠한 그게 되게 그 잣대가 서 있는 사람이라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안 받아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은 그런 거 이런 뭐 저기 막 이런 사람하고 가느니 어, 이런 사람하고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겠다. 어, 야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진짜로 혼자 사는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음, 자 어디 봅시다. 음. 그래서 어떻게 될 건가? 결론을 한번 봐야죠. 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밤마다 허벅지 꼬집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들, 어, 여러분 많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 다잘될 거예요. 어, 다잘될 거다라고 봐. 어, 어 저기, 뭐, 1, 2, 3, 4번 카드에서는, 그, 그, 그 뭐지? 그 사람들의 마음만 나고, 그, 뭐 우리 파랑새의 마음이 잘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카드에서는 파랑새의 마음이 잘 많이 나오는 걸로 봐 가지고서는 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얻게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을 얻게 되냐 반듯한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봐요. 여러분은요 그 지금 힘들지만 이 페이스로 쭉 가게 되면 은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나와그 사람이 누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그, 그 뭐지 그, 주변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은 사람일 수 있을 거라, 아직 인물이 안 나와.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까지 안 나와서 모르지만, 그 사람하고, 어, 겨, 진짜, 몇몇, 몇몇, 아, 갑자기 말이야. 몇몇 분들은 결혼까지도 갈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 4번 카드는 그래. 어,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말고, 여러분이 같이 일을 하는, 뭐, 같이, 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아니면은, 내가 가, 같이 일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처에서, 어, 뭐, 그래서 자꾸 만나는데, 자꾸 만나는데, 어,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사람들한테 좋다고 평판이 난 사람일 수도 있고, 음,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당장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당장이 아니냐 면이 카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은 외롭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길을 갔다가 꾸준히 간다라고 봐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어떠냐라고 하면 힘들다 이거 저거 봐요 이거 힘들잖아 이게 저, 그, 저, 그, 그 주변 환경이 밝아요 지금 칼꽃인 배 이렇게 가고서 지금 여기 여기 보면은 동이 터오르는 데를 향해서 꾸준하게 가잖아요. 어, 그쵸? 어, 꾸준하게 가고 있죠. 꾸준하게 가면 여러분들은 성공을 한다, 성공을 하고 여기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어, 나오고. 응. 아직까지는 인물이 나오진 않았어요. 인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국 성공을 할 것이고 이, 여, 이. 여러분이 성공한 이 자리를 가게 되면은 누군가가 나올 거라는 거지. 누군가가 나올 거라는 거. 어. 그래서 여기 인물이 안 나온 거 같아. 누군가가 나와서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결혼할 수도 있을 만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야. 반드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 나오겠다라는 걸 어.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어. 조금만 참아라. 음. 그 사람은 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여러분들이 없는 걸 갖다 갖고 있다. 뭘 갖고 있냐라고 하면, 부드러움과 자상함과 배려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응. 어,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일 것이다. 여기 나왔어요. 어, 합리적인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거, 이거, 그지 같은 인간들, 이거, 어, 저기, 뭐야, 어, 저기, 뭐, 때려치고, 어, 어차피 여러분들 때려칠 거야. 여기, 여기, 갈 거야. 여기까지 가, 여기까지 간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사람을 얻게 된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갔을 적에 그것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음. 쉬운 길은 아니야. 쉽지 않다고 이미 알려줬잖아. 음, 거기에 꾸준히 여러분들의 목적을 향해서 갈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도 되게 꾸준한 사람이에요 되게 꾸준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 나오겠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런 삶을 살면서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어, 굉장히 냉정하고 그 철벽 치는 게 습관화가 된게 아닌가 철벽층에게 습관화가 되고 그철벽이란그 철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철벽을 쳐놓고 그걸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좋은 사람, 결혼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살아온 길이 순탄치 않기 때문에 내가 쳐놓은 철벽에 갇혀서 내가 못 나오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you know,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그 좋은 사람을 만약에 만나면 음, 여러분들이 친 철벽을 그때쯤에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때쯤엔 풀어야 되겠다라고 봐. 음, 왜 그래야 되냐라고 하면 이게 그 사랑도 타이밍이에요. 그쵸. 사랑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내가 정말, 어, 나의 그, 그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내 틀에 갇혀서 못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경쟁자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나왔을 때 빨리 내가 채가야 되는데, 내가 내 틀에 갇혀서 못 나오는 동안에 경쟁자가 생길 수가 있, 있겠다. 그럼 경쟁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경쟁자가 생기면 어떻게되데 어떻게인데? 속상한, 그걸 갖다가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그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어, 뭐, 어, 그, 다시 그 칼을 간다 그래야 되나? 음, 칼을 갖다가 막 박박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좋은 자리에 가서 어,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뤘을 적에 좋은 사람이 나오면 어, 너무 그렇게 경계하지 말라 만약에 경계 너무 그렇게 경계를 하다 보면 은뭐 저기 막아 저기 막, 아, 저기 막 낙하, 어, 누군가가 낚아채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고 있어라. 그거 기억하고 있고, 음. 그리고, 그, 낯가채 가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저기, 뭐, 못 알아보고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라. 어. 그, 까 그러니까 그, 철벽을 치는 것도 좋지만, 이이 이 카드에서 알려주는 거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조금씩 알아봐라 이거지 인간 댐데미를 알아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댐데미를 알아봐야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 카드에서는 알려주는 거예요. 어 카드에서는 알려준다. 그렇고 여기서는 내가 어, 누구를 조심하라라고 하면은, 내가, 그, 내 마음을 갖다가, 누구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내 거를 갖다가 낙하채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 그, 그 주변 동료 뭐 어떠고 저떠고 하더라도 너무 내 마음에 내가 외롭고 지금 힘들잖아 내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다 보여주는 거는 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내 마음을 다 보여주고 그 마음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낚아채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어쩌다 저쩌다 그거를 갖다가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순간 어, 그 사람이 아 그래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그런 거야. 어떻게 보냐? 어 얘가 그렇게 괜찮아? 어, 하고서 걔가 나가 채갈 수도 있으니까 내 속마음을 갖다가 누구한테 어 저기 막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한테 마음이 있, 있든지 그뭐걔 괜찮은 것 같다. 내가 내가 알아봤더니 걔가 인간성이 좋더라.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어 절대 하면 안 된다. 왜 그걸 말하게 되는 순간 그치 걔가 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누구한테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왜냐면 여러분, 여러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썸을 타거나 어떠한 텔레파시가 찌직찌직찌직찌직 찌찌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그 사람들이 다 괜찮아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은 다 걸러내요 여기 지금 이 카드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밤마다 허벅지 꼬집는 놈은 이 놈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이 놈은 이 놈은 제 이놈은 신경 쓰지 말고 그이놈 후에 여러분한테 남자가 좀몇 명이 나와요 근데 그거 다 괜찮아 다 괜찮은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틀에 여기 지금 이렇게 틀에 갇혔다고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에 갇혀서 이 틀에서 나오려고 할 적에 이 그래서 나오려고 할 적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뺏길 수도 있고 그년이 그 체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년이 체간다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 네 아셨죠? 네사번 카드 저기 막 밤마다 허벅지 꺼부지는놈 이러면 그냥 그냥 걸러버려 걸러버리고 여기 나오는 이두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 나오니까 절대 음 저기, 누구한테도 내 마음을 말하지 말라. 그냥 싹, 얌전한 고양이 붙뚱막에싹 올라가듯이 여러분들이 싹, 응, 좋은 사람은 싹 가져가야 돼. 알았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